엄청 고르게 돼있어요딱지 아, 진짜 크다. 아, 크로켄인 줄 알았어, 그렇게. 저는 제가 딱 좋아하는 비주얼이에요.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멀락지 <레> 소고기, 탕탕이입니다. 어, 왜 이렇게 통통해. 백발 니 이거 약간 귀한데? 오, 오, 오, 오. 올려줍니다, 올려줍니다. 오, 오, 오.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100만 원씩 수조를 털어라 맞나요? 네, 100만 원씩 수조를 털어라입니다. 수조가를? 살아라! 살아! 화이팅! 화이팅! 저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여기 하는 애엄마, 탐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해산물은 좀 합니다. 탐의 아 <웃음> 정수, 아, 너무 잘 먹네요. 와, 어, 깔끔하다. 어, 맛있나봐. 어, 맛있는 표정입니다. 어머. 우와 진짜 수있겠다왜안부르세요 그래, 저희 뭐음 먹은 거 없는데. <웃음> 저 찬수 <찬스> 쓸게요. <웃음> 好 <laughs>